はいみさんこんにちは여기서는 일본어 3 8え째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을 에, 복습하도록 합니다. 하이, 에, 자, 八八八3 9페이지八八八3 9八八八八八八八이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 어떤 동사를 의지형으로 어, 활용하면은 음, 뭐뭐 하자 뜻이 됩니다 어, 뭐뭐 하자, 가자, 마시자, 먹자 그런거죠 어, 네, 어, 그 이외에도 어, 쓰임이 예, 조금 여러가지인데 예, 일단 기본적인 뜻은 어, 그런 뜻입니다 아이, 자 볼게요 자 먼저 동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아이, 자 상그룹 동사입니다 아이, 스루, 크루죠 스루는 시요 크る는 고요 하면은 하자 오자 라는 뜻이 됩니다 자이 그룹 동사는요 룰을 떼면, 떼면 됩니다 떼고 요를 붙입니다 요, 으, 요, 미요 다베요 음, 음, 이렇게 되죠 이 그룹 동사 자 마지막 이 그룹 동사는 이런 규칙입니다 음, 이 그가 이고 음, 어떤 규칙입니까 음, 그때 글자 그렇죠 그때그 일그룹의 끝때 그 글자를 5당 으로 음, 바꿔서 어, 을 붙이는 겁니다 자 너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음 너무 가우 가오 하면은 각각 음 가자 마시자 사자 했듯이 됩니다 자, 이거 에 이거에 대해서는 연습 문제가 연주 페이지 40쪽에 나와 있어요. 어 거기 좀 활용해 보고 42쪽에 전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확인 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자, 뭐어 수업 시간에는 그 듣기 연습을 했는데 그거는 좀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아이. 에, 자, 잠시만요. 자, 어, 의지형은 기본적으로 하자 어, 그런 뜻인데 에,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뜻도 있습니다. 뜻이라기보다는 음, 이런 거. 어, 어 잠깐만요. 음, 잠시만요. 음, 아, 이거 나왔네요. 자 이거는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30 아니다 41쪽 보세요 어, 41페이지です 41페이지 보시면은 어, 요 또思います 어, 음, 라고 나와 있죠 어, 뭐 제가 어, 여기서는 의지형 음, 에다가 더思います 라고 써 놨는데 에 이거는 뭐뭐 하려고 합니다 이 뜻이 돼요 어, 그러니까 의지형이 뭐뭐 하려고 가 되는 거죠 의지형 에다가 도를 붙이면 하려고 음. 네, 어い이마는 직역하면 은어 생각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려고 생각합니다. 즉, 어 뭐뭐 하려고 합니다가 아 되는 겁니다. 음, 자, 어, 이거는요. 어 교재 음 연습 문제가 있어요. 음, 어디냐면은, 에, 45페이지 데스, 45페이지, 45쪽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学校で 영어를 가르치다. 가르치다教える 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はい, 英語を教えようと思います k i k 씨한테 전화를 걸려고 합니다. Kikoさんに 電話をかける 죠? かけるじゃ 어떻게 되겠습니까? はい。かけようと思います 회사에서 중국어 수업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이샤대 그렇죠? 에, 수업을 받다. 아, 授業を受ける. 응. ける루 응. 우케루동사씁니다 자, 이 그룹 동사죠? 교授業を 중국어의 授業を 受けようと思います. 휴일에 친구와 사에 오르려고 합니다. 休みに스미니 휴일. 휴일에 친 山に登るはい山に登ろうと思いますはいじゃあはい道路が混むから巻きだ混むもう分ビだ混むの巻きだら든지分尾だうんうん 그런 뜻이에요。混むから、はい。地下鉄に乗ろうと思います。まあ、いろんしぐろすぬのこみだ。<笑> 자, 또 수업 시간에는 어또 주가로 연습을 했어요. 이거는 프린트 밑에 있는 거랑 연동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EN이 가회로 또 오모이마스. 하이. 자, 이거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하이. 아르바이트를 쉬오토 오모이마스. 자, 친구와 놀려고 어, 합니다 友達と遊ぼうと思います .はい. 에, 이거는 어, ゆっくり休もうと思います ゆっくり가 천천히 란는 뜻도 있고요 마, 여기서는 천천히 라기보다는 편안히 에, 편히 편히 음, 그런, 그렇게 해석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편히休もう 원래 동사가休む죠 쉬다 어, 편히 資料語選学観見たはいゆっくり休もうと思いますじゃあレポートする資料語観見たはいレポートを書こうと思いますはいえ、予編るか言語観見たはい旅行に行こうと思います旅行に行く予編か方じゃはい 에, 자, 이거는 봉사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봉사 활동, 음, 일본어는 영어를 씁니다. 모란티아, 그렇죠? 네. 모란티아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음, 맛있し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음,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음, 맛을보고 아르바이트를 모여모 이런 시으로 어, 바로 말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今日何をしますか 음. 응. 오늘 을할 겁니까 음. 응. 자, 이거를 어, 그렇죠? 어, 이음今日何をしますか 오늘 무엇을 할 겁니까?니까 뭐 예를 들어 어, 예니 ります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마, 하려, 어, 집에 돌아가고 려 합니다. 이 이거를 쓰면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家に帰ろうと思います. レポートを書こうと思います. <笑> 그리고 夏休みに何をしますか? 이런 것들이 어요 旅行に行こうと思います. 日本に旅行に行こうと思います. アルバイトをしようと思います.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はい. じゃあ 8번째 수업에서 배운 거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아이 자, 에, 수고하셨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